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 운송론 제3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운영과 항만 운송 사업에 대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요. 어, 해상 운송론을 그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항만 운송과, 항만 관리와 항만 운송에 대해서는 제1절에서 항만 시설, 제2절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과 장비, 어, 제3절 항만운송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까지 제1절과 제2절을 마치고 오늘 제3절 항만운송사업을 어,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의의와 항만운송사업 또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순으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만이라는 것은 화물운송에 있어서 해역과 유격의 접점으로서 화물 운송의 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수출에 비해서는 화물의 국외 반출과 국내 반입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만의 물류 기능 수행에 있어서 항만 운송 사업과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의 수행에 의해서 이러한 기능이 수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항만 운송 사업법에서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어, 인허가 요건 등이 어, 규정되어 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항만운송사업법은 어, 행정법규로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어, 이러한 그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항만운송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운송사업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종류, 운임 및 요금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항만운송사업이라는 것은 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다는 것은 어, 과거 항만운송사업의 초창기에는 어, 국가가 직접 어, 이러한 항만운송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예, 국가가 직접 운영할 때는 영리의 목적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항만운송이라는 것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사법 업 제2조 제1항 1호 내지 16호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 16호까지 내용은 뭐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운송사업을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이런 네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만하역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이 되는데요. 첫째,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 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서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또는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입니다. 선박으로부터 이제 하역하는 것또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하역이라고 하고요. 항만 하역사업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 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서 항만에서 화물을 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입니다. 세번째 위의 일리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어, 제 4부터 13까지 행위를 하나로 연결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어, 항만에서 어,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입니다. 어 다섯 번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어,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입니다. 해양수산부의의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이때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또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운송, 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죠. 어, 다음은 여섯번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 어, 수면목재저장소는 제외하고요. 이 하역장에 들여놓는 행위 수면목재저장소는 이 목재를 우리가 수입하고 수출할 때 보면은 수면목재저장소라는 구역을 정해놓고 그 목재를 그냥 바닥에다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 이런 것을 수면목재저장소라고 봅니다. 어, 일곱 번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 가는 행위, 여덟 번째 항만에서 어, 6도는 7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씻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아홉번째, 항만에서 6도는 7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씻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열번째,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이 이것도 결국 이제 하역의 일부로 이제 보기 때문에 항만 운송 사업, 항만 하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1 1 번째,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 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목,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 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1 2 번째,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 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우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 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어, 13번째, 항만에서 11 또는 12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 저장소에서 씻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어, 이러한 13가지 행위를 어, 항만, 하역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만 운송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만, 하역 사업이고요. 이런 항만 하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검수검량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국 항만에서는 그 육상과 해상의 접점으로서 화물이 결국은 그 육지로 들어오거나 육지에서 해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고 씻고 하는 하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하역 작업을 13가지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 하역 작업이 부두의 여러 가지 사정에, 항만의 사정에 따라서 직접 선박을 부두에 접안을 시켜놓고 안벽에 접안시키고 씻거나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그 해상에 어, 선박이 일정한 그 선석을 정해놓고 어, 정박을 하고 있으면은 어, 부선을 통해서 또그 하역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어, 아주 그 세분화해서 13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법에서는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가지를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항만 하역 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만 하역 사업의 그 등록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등록 기준은 사업 종류 또 사업 종류에 따라서는 일반 하역사업과 한정하역사업으로 구분을 하고요. 항만별로는 1급지, 2급지, 3급지 또 한정하역사업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죠. 또 시설 자본금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시설평가액은 해양수산부 이용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평가액이 총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일반 하역사업과 한정 하역사업으로 구분할 때 한정 하역사업은 일반 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하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하역사업은 우리가 1급지와 2급지, 3급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급지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과 같이 화으물의그 그 아, 적양화 양이 굉장히 많은 항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2급지는 여수항, 마산항, 동해항 군산항이 해당이 되고요. 3급지는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3급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1급지의 경우에는 일반 하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평가액이 한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2급지의 경우에는 시설평가액이 5억원 이상 자본금은 1억원 이상 3급지는 시설평가액이 1억원 이상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항만하역사업은 뭐 허가기준은 아니고 지금 등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요 항만하역사업자가 수입화물의 화주가 아니라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서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하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입화물을 선박에서 적, 양화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을 사용할 뿐이고 일단 수입화물이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반입된 후에는 화주가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화주가 수입면허를 받아야만 이를 반출할 수, 할수 있어 항만하역사업자로서는 화주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당의 화물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이 과거부터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의 징수 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왔고 비록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가 당해 화물의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후단이 1996년 7월 4일 해운항만청 고시제 1996-25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금지 규정이 없고 성질상 대리가 허용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항만하역사업자는 화주를 대리하여 위사용허가 신청을 할수 있으며 항만하역사업자는 무역항에서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청과 이러한 거래관계를 맺어왔고 관리청으로서도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화주를 대리하여 일괄하여 항만하역사업자의 항만 명의로 항만시설 사용 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어, 각 해당 화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수 있었는 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 장치료의 징수 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수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만운송사법 업 제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선적화물을 씻거나 내릴 때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상운송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지는 않지만 클레임 등 운송관계자의 책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엄정, 공평, 신뢰를 요하는 음, 업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창고, 부두, 트럭, 철도 등 화물의 인수, 인계시마다 검수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선정 및 양육시 본선에서 하는 검수를 어, 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런 검수 사업을 우리가 어, 통상적으로는 탈림이라고 합니다. 아, 탈림뭐 이런 념으로 사용을 하고요. 아, 다음은 감정사업입니다. 이 선적 화물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감정을 하는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화물의 적재 상태 및 선박의 감정을 공정한 제3자 입장에서 판정하는 업무인데요. 첫째 위험물의 적부 검사 두번째 일반 화물의 적부 검사 세번째 흘수 검사 네번째 원유 감정 및 견본 채취 다섯번째 잔량 감정 여섯번째 공동 훼손 조사 일곱번째. 손상 화물의 어, 사정 처분에 대한 증명, 여덟 번째 성과의 감정, 아홉 번째 선체 기관 선박 속구의 상태 및 손상 조사 등 하는데 보통 서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검량 작업입니다. 어, 선적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검량 역시 본선의 안정과 수익에 어, 직결되는 적재량을 가름해주고, 어, 운임 및 항비 등의 산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엄정 공평 신뢰를 요하는 업무입니다. 어, 이러한 그 검량 사업 도 어, 감정 사업, 그 어, 검수 사업은 해상운송에 있어서 항만하역과 하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업무들인데요. 어, 사실상은 그 클레임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선화증권을 공부할 때도 어, 크린선화증권과 파울선화증권의 관계를 설명할 때 파울선화증권이 되는 것은 어, 결국은 이제 검수나 검량작업에서 어, 어,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수, 검량 과정에서 원래 그 선적하기로 했는 계약된 양이 선적이 되지 않았다거나 또그 측량 결과 어, 그 양이 정확하지 않다든지 어, 하는 것도그 서베이 그 하는 과정에서 이 감정 과정에서 이렇게 화물에 손상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어, 기록을 하게 되고요. 또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크레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감정, 서베이의 감정인에 의해서 어,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서 어, 손상 여부라든지 손상의 원인, 어, 손상의 정도 등이 감정이 되고요. 어, 이 감정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어, 보험료 사정의 이 근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클레임과 관련해서는 검수 검량 감정 사업이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증거 채집의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만 하역 사업 중 항만 운송 사업에서 부수적인 사업이라고는 할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러한 자격증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자격증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시험을 준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 검수 감정 및검영사업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검수사업의 경우에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어그 다음 감정사업과 금양사업은 뭐 급지 구분은 없습니다. 어또 여기에 따라서 자본금과 검수사의 그 숫자, 또 감정사, 금양사를 몇명 이상 보유해야 된다이런게 있는데요. 어 먼저 검수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사업은 1급지와 2급지, 3급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1급지는 어, 역시, 이제, 그, 화물 처리량이 많은 항구 순인데, 1급지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황항, 광양항이 해당이 되고요. 2급지는 마산항과 군산항, 3급지는 어,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모든 항이 3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어, 1급지, 검수사업에서 1급지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검수사는 부산항은 40명 이상, 인천항은 25명 이상, 울산항과 포항항, 광양항은 7명 이상을 고용을 해야, 보유해야 검수사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 2급지인 마산항과 군산항에서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검수사 3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3급지는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검수사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 이러한 그 요건을 갖추어야 어, 그 검수사업의 등록이 가능하고요 예, 다음 감정사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5천만원 감정사가 6명 이상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 다음 검량사업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그 다음 검량사가 6명 이상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은 급지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 다음은 운임 및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 요금의 인가 인가제와 이제 신고제가 있는데요. 이 항만 하역 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다, 다 한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를 변경할 때도 역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항만하역사업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가받게 되어 있고요. 어, 반면에 검수사업이나 감정사업 또는 검령사업을 등록한 자는 요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하역사업자는 요금을 인가받게 되고 검수감정검량사업자는 요금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해양수산부장관의 그 변경 및 조정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해서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항만운송사업의 그 공익성에 비추어서 어 이러한 그 운임과 요금의 변경이나 조, 조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을 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운송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개념과 종류의 순으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물을 제공하는 업무를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품을 공급하는, 제공하는 업무로는 항만, 이러한 업무로는 물품이나 역물을 제공하는 업무로는 항만 용역업, 물품 공급업, 선박 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의 4개 업종이 어, 그 항만운송 관련 사업으로 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항만용역업입니다. 어,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개하는 행위, 또 본선을 경비하는 행위, 본선의 이안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업무를 제공하는 행위, 어, 선박의 청소,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 운반, 화물고정, 칠등을 어, 하는 행위,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모두 항만용역업이라고 합니다. 아, 이러한 그 사업이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일종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다음은 물품공급업인데요. 선박 운항이 필요한 물품 및 주식, 부식, 식료품이죠. 주식, 부식, 부식을 공급하고 어,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을 물품 공급업이라고 합니다. 어, 다음은 선박 급유업인데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을 선박 급유업이라고 합니다. 이 앞으로는 그 선박에 LNG나 LPG 연료를 사용하거나, 어, 전기 충전을 하는 선박들도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선박 급유업의 범위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수리업인데요. 컨테이너를 수리해주는 사업을 컨테이너 수리업이라고 합니다. 어, 이와 같이 그 항만 용역업, 어,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의 네가지를 항만운송 관련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등록비의 침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1급지와 2급지, 3급지로 구분을 했어요. 어,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은 1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은 2급지, 그 외에는 3급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만 용역업의 경우에는 어, 1급지에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음, 선박의 경우에는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을 보유해야 를 됩니다. 또 2급지인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에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은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3급지에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은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선박급유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1급지에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총톤수 100톤 이상의 급유선이 있어야 되고요 2급지에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총톤수 30톤 이상의 급유선을 보유합니다. 또 3급지에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어, 급유선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합니다. 어, 다음은 컨테이너 수리 업의 경우에는 어, 1급지에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어, 공구창고나 공장이 한동 50제곱미터 이상의 한 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 2급지에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이 30제곱미터 이상 한동 3급지에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역시 공구창고 또는 공장이 30제곱미터 이상 한동 그 다음 물품공급업은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신고기준이 1급지에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자동차 한대 이상 2급지에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음, 자동차 한대 이상 음, 상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만 용역업과 선박급비업 컨테이너 수리업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 물품 공급업은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년 12월 10일 선고 2009도 3053 판결인데요. 그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어,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율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헌에 비추어 볼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율을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의 연료율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율을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마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법규 위반에 대해서 해석을 넓게 해서는 안 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엄격하게 따져야 된다는 것으로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어, 항만 운송 사업에서 어, 선박 어, 급유 사업에 대한 어, 정확한 정리를 여기서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항만 운송 사업과 항만 운송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첫째 항만 운송 사업의 종류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항만 하역 사업의 등록 기준을 한번 알아 봅시다. 세 번째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의 종류를 알아보고 아, 등록과 신고 기준에 대해서도 어,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아, 이상 제 3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아, 강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